안녕하세요 이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영 PK입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를 조금 새단장을 해봤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를 추가를 해가면서 데코레이션을 추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바로 제가 정말 정말 한번쯤 써보고 싶었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던 그 제품입니다 바로 제트플립 5G입니다 네 제트플립 5G 어 그쵸 옛날에는 분명히 Z 플립이 나왔을 때 5g 모델이 아니었었어요 그만한 즉슨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업그레이드를 해 줬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름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기존 모델은 LTE였다면 지금 현재 모델은 5G까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조금 변화를 줬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칩셋이 변화했고요 저장장치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세 번째는 바로 색깔이에요 기존 Z 플립 같은 경우는 유광 처리에다가 어, 다른 좀 컬러풀한 색상 색상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 Z 플립 5g 같은 경우는 무광 처리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미스틱 그레이 그리고 미스틱 브론즈 그리고 미스틱 화이트 이렇게 세 색상을 내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이 무광 처리한 이 미스틱 색상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지문이 정말 안 붙어요 이게 무광 처리다 보니까 지문이 정말 안묻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더 깔끔한 느낌을 줘요 수시로 안 닦아도 되고 지저분한 느낌을 덜 줍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나름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스펙을 안 울고 갈순 없겠죠 제품명 갤럭시 Z 플립 5G 이름처럼 5G를 지원을 하고요 6.7인치 FHD에 접히는 아몰레드를 지원합니다 칩셋은 가장 최신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했습니다 램은 8GB 배터리는 3300mAh고요 무게는 183g 그리고 1200만 화소의 광각 초광각 카메라와 10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요 아쉽게도 e 스는 여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스펙을 읊어 봤습니다. 우선 기존 Z 플립에서 변화된 거는 가장 최신의 칩셋인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해 줬어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줘 가지고 기존 Z 플립보다 읽기 쓰기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사실 이 Z 플립 같은 경우는 게이밍 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어, 더 사무용이나 들고 다니는 게 편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셋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전혀 뭐 렉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어 디스플레이가 옆으로 살짝 펴져 있다 보니까 게임에 따라서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빛의반사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굴곡이 들어간 게 확실히 보이긴 하는데 디스플레이를 키고 컨텐츠를 시청한다거나 게임 플레이를 할때뭐 가운데가 이렇게 쫙 그어져 있어가지고 신경이 거슬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의식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조금 찾기 힘들 정도로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 이거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어, 한, 다시 한번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폴더블폰이다 보니까 닫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조그만한 디스플레이를 넣어줬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흑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컬러여가지고 어플 알람 설정들을 보면 은 컬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걸 굳이 왜 컬러로 넣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기능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작긴 하지만 여기 홈 버튼을 두번 딱딱 눌러주면 은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작게나마 보여줍니다 이게 기존 카메라 화면에 제가 보기에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피사체를 잡는 데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줘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누군가를 찍어줄 때 이렇게 열었을 때도 여기 위에 이 버튼을 딱 눌러주면 반대편에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사실 근데 이게 없어도 굳이 화질을 따지지 않는다면 200만 화소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전면 카메라로 하는 게 사실 이 Z 플립의 메리트는 그거죠 가장 큽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올려놓고 삼각대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굳이 막 삼각대 들고 다니고 이럴 필요 없다 보니까 이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래쪽에는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오고요 위편에는 카메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먹방이나 카페 같은데 가자, 가가지고 셀카를 찍는다거나 화상통화를 한다거나 할때 되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그러면 느꼈던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이포터브람 이게 원래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너무 크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접어 가지고 더 넓은 디스플레이를 조그만한 기계로 해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겠고요 두번째는 저는 이 무광 이 재질은 제가 보기에 다른 스마트폰에도 써줬으면 좋겠어요 세번째는 아무래도 이 접힘을 활용해 가지고 카메라나 사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단점이라기보단 제가 사용해 보면서 아쉬웠던 점인데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이폴더부을딱 봤을 때 아까 말한 첫 번째 장점이죠 조그만하고 컴팩트한 이 옛날 감성의 폴더폰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한 손으로 열릴 줄 알았거든요 안 열려요 열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없지는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낀 다음에 반동을 이렇게 주면은 열리긴 하는데 이거 좀 핸드폰이 고장 날까 봐 걱정이 되는 좀 강제적인 방법이고 결국에는 열때는 양손을 써서 열어줘야 됩니다 물론 닫을 때는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한 손으로 열때 이거를 주머니에서 딱 꺼내자마자 이게 안되니까 이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두번째 단점은 사실 자... 누군가에겐 장점이자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는건데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비율이 좀 많이 옆으로 길죠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를 넓게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좋은 점이 될수 있겠지만 컨텐츠 아직까지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16대 9 사이즈이기 때문에 영상 시청을 할때 옆에 베젤이 정말 많이 크게 생깁니다 좀 거슬려요 이 베젤을 없애려고 확대를 하더라도 위에 너무 많이 잘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거는 사실 옆으로 긴 컨텐츠가 나와 준다면 없어질 단점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덱스를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 제트 플립 5G의 가격은요 165만원입니다 물론 이걸 그냥 돈을 주고서 산다면은 어 글쎄요 저렴하다고는 할수 없겠죠 일반적인 뭐 플래그십 모델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KT 토커로서 KT 관련된 혜택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건 한정적이긴 하지만요. 카드사 두 개의 카드를 갖고 있다면 은 더블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무려 108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폴더블폰 안심보험과 컨텐츠 무제한 혜택 같은 게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래다가 자세한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교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더보기란에서 링크에 한번 접속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Z 플립 5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상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